마하마하마하 와하+ 아하신하하는하 와하+ 와하+ 와하+ 마하마하마하 와하+ 와하+ 어하손가락하어하 와하+ 여러분하보내주하이시지하 읽고 저하가여러하의언어하 직접 답하드리는하간 c a 하 l me 하 y y o 하 r l a 하 g u a 하 e 네 이번 콜미바이 요 랭귀지 베리베리 편의 언어는 따갈로그입니다. 네 필리핀 베러분들이 특별한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목소리나> 너무 궁금하네요. 아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네 지금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go go go. 가자. 아우 어, 동원. 와 신기하다. 어, 마이킬 알라 까방 구마가와 <목소리나> <쿠나> <쿠나> <쿠나> 낭렐로 <목소리나> 마이시라 야타렐로꼬 파크 이카오 까시카사마꼬후 미인토 앙 오라꼬. 아잘해다오잘해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을 아십니까? 내 시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웃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멈춥니다. 오오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신이 모든 시간이 멈춰도 신인과 함께한 제 순간은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사랑해! 흥! <웃음> 뭐야? 뭐야? 애교, 왜 애교를 끊어요? <웃음> 와.. 슈퍼 컴퓨터가 바로 이걸.. 아, 슈퍼 컴퓨터가 또 번역을 여기 최첨단이에요 있을 네. <웃음> <나사에서부터 근데> 진짜 나사에서부터 <웃음> 그메시지 지금 이 데이터가 지구 반대편에 전송됐어요 이제 조금 있어볼 거예요 5초? 5초 뒤에? 나사팀에서 이렇게 또큰 후원을 주셨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가이토미또 음, 앙오라스 아, 바투르이 따용 릴리와난 잘했어요. 잘한다. 아, 어렵다 근데. 네. 이제 제이미께서 보내줬는데요. 호영. 숨. 숨. 숨봉. 기타. 사. 풀. 이. 니나카오 모가시 후소고 호영 경찰서 가자 당신은 내 마음을 훔쳤다 호영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아무리 벌을 받아도 이 절도 행위를 멈출 수 없다 그래.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절도 행위. 너의 너의 좀. 마음을 훔친 거라면 난 무기징역이야 뭐 이런 거. 아 그래 그럼 그래야지. 그게 내 죄면 나는 무기징역이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줄다. 제이미 그게 내 죄면 난 무기징역이야. <웃음> 표정은 왜 그래요? 아예 <웃음> 멋있게 잘 멋있게 아니, 멋있었어. 공이 또의 가살라는 한닭 공막. 박골룸 하방부하이 아코 아콤 아차서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콤마 공이또이 가살난 한다 아콤박 박골룸 하방부하이. 오 보셨죠 처음부터 맛있었습니다. 와. 한다. 너무 잘했나봐 너무 잘했나봐서. 공이또이 가살난 한다 아콤막 박골룸 하방부하이. 아 무기신력 아, 아, 아 한번 가세요 이제 한번 아, 가셔야겠네요 아, 가만히 계세요 저스틴 톨렌티노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목소리> 민찬 낙깔리못땅 <목소리> 꼬아니 영빵알란 <목소리> 다일 나이콩 따와 깐 깡마인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 뜻이 <목소리> 민찬 나는 당신을 마인이라고 부르고 싶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내꺼 아 내꺼라고 아아아 영어예요 아 마인 네, 네. M-I-N-E 입니다. 네. 네. 나의 것, 나의, 나의 것이죠. 것. 제 이름은 마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달링입니다. <웃음> 오호. 리액션 좀 아! 야 대박! 어. 야, 나 소름 돋았어 진짜. 나 혼자 오. 리액션에서 소름 돋았어. <웃음> 눈썹 올린 거 <웃음> 봤어요? 어? 눈썹 올린 거어떻게 <웃음> <웃음> 올렸어? <웃음> 눈썹은 왜 올리는 <올린> 거야? <웃음> 아, 나 이런 거못 버텨 달링, 아, <목소리도> 달링.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o 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이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두루밥 오우. 오우. 어. 우! 순간하 어디 갔지? 아디자 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개현. 아, 데방마마카이낭셀모나나 따와까낭 이영 이나 나이 사비힌사 살라 사영 그랑 사이상 시 좋은 말이다. 인가요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개현, <웃음> <웃음> <웃음> 핸드폰 핸드폰 좀 빌려도 될까요? 왜요? 당신의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왜요? 왕자를 낳아줘서 고맙다. 아, 아 프린스 왕자님! 프린스, 프린스! 프린스 개현! 어떻게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고고고 프린스 개현! 아디자님 개은이 형 휴대폰 없어요. <웃음> 아 그건 진짜 아쉽네요. 어, 이메일 매일 하세요, 매 그러면 상황극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공주 곧 데리러 가겠소. 킹의왕자 만남 내가 부천의 왕자 조개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 줄게요. 프린스 개이아 왕자처럼 그 해지. 눈썹 올리는 것까지. 에브리바이 be l o o k i n 더더 박수 더 치세요. <웃음> <웃음> 아낀 프린세사 코코니 기타 흡족해 하셨어요 멋있다 멋있다 제일 멋있었어 제 전가요? 큰 났다 왜이렇 거야? 로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연호 부에데 방마카힝이난 리트라토모 바빠 기타 고랑 까이 산타 크로스 아 산타 크로스? 고, 마탄갑 싸박고 어. 산타클로스 를 알아듣는 말이 나왔어요. 뭔 산타클로스. 연호 사진 찍어도 될까요? 왜요? 네.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걸 산타클로스에게 보여줄 거야. 아. 그럼 오우. 저는 오우. 되게 사진, 뭔가 낭만적이다 사진 찍으시라고 포즈랑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포즈 멋있게 해주세요. 군인 네. 모 나연, 앙학킹 레트라토. 거의. 잠깐. 오호 오호 계속해주세요 계속해주세요 계속세요 계속해주세요 해주세요두개더두개더 오케이 오케이 많이 찍었네요 이제 산타 클로스가 납치해서 이제 데려가는 거야? 밥에 <�ess> <Flexee> <plagueán begin> <�oks> 밥 갑자기 잡혀가 아이 녀석인가 다 보이셔야 됩니다 산타 클로스한테 다니카스 브레타아님께서승 뿌에 대해 바기당순단다시 쌉이 낭 나나 있고 Your Dream. 어? u r dream 너의 꿈을 따라가겠다고 아 뭔가 알것 같아 나도 가수가 돼서 너를 쫓아가겠다 아쿠가아후배가쫓아가겠너의따라잡아버리겠다 아쿠베가 쫓아가겠다 o d r 가 쫓아가겠다 아쿠베가 가나다아이돌이다 이런 뜻아닐까요 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불> 네. 있겠다요 너랑 결혼한 게꿈이다꿈 <불> 아. 속에서 만나자 <불> 용승 당신을 따라가도 될까요? 엄마가 나의 꿈을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구구! 와! 와! 와! 와! <웃음> 예. 아니 이런 <웃음> 형 여기 개 콘텐츠 아니에아 <웃음> 네. 너무 진짜 아. 너의 꿈을 따라가이랬는데아 감동적이다 그래. 이다아 너무 아, 멋있다 진짜 이쁘다 영광입니다 f 로 l l o w me, Follow me. 뭐 <웃음> 아니, <꿈꿎죠> <웃음> follow, follow me. 미 o 로 l 로 w me. Follow me. Follow me. Follow 고따 f o l 요 o w me. 에서 같이 걸어요 e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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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 시 구글 가봐? 까시 라하트 낭 피나하나 꼬 나사 이어나? 어 짜고 강렬해. 구글이 왜 있지? 아까 구글 가보라고 구글이가아 아, 구글을 가보시라고 공부 좀 하셔야 돼 <웃음> 강민, 당신은 구글입니까? 어? 내가 찾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장민 타면 돈 많이 돼요. <웃음> 유구글. 국민세계 최대 정보 <목> 사이트. 많이 돼요. 유구글. 어, 네. 현아 씨 님. 네. 감사합니다. 아저 어렵다 근데 이거. 일글 씨. 유구글. 유구글 씨. 씨. 어, 어, 발음도 예. 어려워. 유구글. e 나랑 같이 이걸로 갈까? 뭐. <웃음> 아. 나 아, 재밌었어. 아, 아, 어, 아, 어. 아, 아, 아 오케이. 오, 오 준비했나 봐. 어, 어, 어, 기대돼. 완전 기대. 나는 구글이 아니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한 사람이 뿐입니다. 오로맨틱코 어. 반응이 왜 그래요? 굿보이, 굿보이! y good boy. Good boy. <웃음> yeah, yeah, 이거 yeah, 놀아. Right. Yeah. 그냥 말 그대로예요. 나는 구글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한사람입니다 인디아코 구글 군디타올랑 아코나 마할모. 마하리? 마하리? 마하리 아까 여보였는데? 달링. 아, 오케이. 당신 좋아하는 달링입니다. 음. 필리핀에 계신 우리 배러 여러분들께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아, 네, 네. 또 마음 따뜻해지고 또 기분 좋아지는 댓글들을 받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뭔가 이 필리핀어로 이렇게 필리핀 베러한테 해줄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진짜 좋았고 진짜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베러들은 되게 주점력이 다들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잘해요, 잘해요. 너무 센스 있는 멘트와 따뜻한 말들이 정말 와 닿아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아. 많이 했습니다 프린스 프리쇼! 살라마 포! 마이키타! ᄒ ᄒ ᄒ ᄒ ᄒ ᄒ